세월호 참사 이후 시청 앞에 가장 먼저 노란 리본을 걸고 가장 늦게 리본을 걸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남기 농민 집회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쏘지 못하도록 거리에 소화전을 걸어 잠근 서울시 좋은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아까, 아까, 아까, 시민을 아까, 위해 맞서 싸울 사람.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시민을 흙까지 지켜낼 사람. 박주민입니다.